기도 한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 알라시 부처신또 누구 했냐? 마리아님 뭐다다 다, 전부 다 모든 신이시여 제발 오늘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결정 하나만 나게 해주세요 볼리베어 볼리베어 볼리베어 오오 야 볼리베어 오 볼리베어 볼리베어 잠깐만 볼리베어 볼리베어 볼리베어 잠깐만 꿀벼! 오! 쌍남자! 오우 씨... 아, 사아난 그만 맞아야 되는데? 아 나는, 나는 그만 맞아야 되는데? 어... 진짜 멀티 같다. 나한테 썼 아! 아! 진한테 썼어. 아 진한테 썼어. 아... 진한테 썼어. 아 진짜... 와또 아, 걸렸잖아! 아, 미안... 어나 진짜.. 올리베어.. 사이트 잡을 수 있겠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봐봐 앞에서.. 앞에서 도발하는 거봐 견제 좀 해? 야 견제하려고 나가나가 이렇게 쳐 뒤지는데 어떻게 견제를 하고는 그러냐? 야 잠깐만 아 맞다 어 조틸 무섭네 오우 더블킬 오우 더블킬 개꿀 진을 버리고 한번 다녀볼까? 아 근데 누구에게 다녀야 되냐 얼마 붙어다닐 사람 되었습니다. 누가 나갔냐? 쉔! <웃음> 진짜 개판이다 개판 쉔 나가는 거 보소 nope. 아 아니요 누가 하는데 자꾸 이걸 어떻게 얘기할 한미는 없잖아 이거는 나 죽는다 아 이제 제드 딜 곁을 수, 견딜 수가 없네 아 볼배만 칭찬면 볼배만 잘하네 볼배빼고는 다어 맞어 나 빨간불이었지 어? 맞네? 잠깐만 컴퓨터가 아파 갑자기 아이언 강등 되자마자 컴퓨터가 아파 갑자기 갑자기 컴퓨터가 오렌지 제도의 여행을 마치고 지우와 친구들은 오랜만에 지우의 고향인 태초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태초마을이야! 이제야 도착했어 피카츄! 땅에 땅! 개피 나도 도지아 뭐야, 남이는 기뻐했겠어. 속보, 속보, 옆, 옆방, 아이언 1이라고요? 오호 아! 어떡해! 아, 만 할지, 정말. 아! 아, 뭐, 지금이야말로,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 아! <웃음> <웃음> 소환 성취 천원 감사합니다. <웃음> 아이 아산 아이로 복귀하라고? 아 내려줘 그러면 그렇게 말할 거면 내려줘. 뭐 어떻게 안 내려가지잖아? 휴경패를 <웃음> 해도 안 내려가집니다, 여러분. 다시 아이온으로 보내줘 그러면 어? 자. 저런 거 어디서 가져와? c o n g r a t 몇분 후에. 그만 웃어. 하하! 그만 좀. 힘들 때 신나는 노래 EDM 천원 감사합니다. 엄벼라 이 퇴색된 배구라. 나쁘다. 엄벼라 한심한 태양아. 엄벼라 떨떠름한 널거지야. 엄벼라 이 굼뜬 군배가 엄벼라 있을모 없는 쓰레기야. 엄벼라 이 심통난 심솔쟁이야자 만약 아이언이면 누가? 인티어 어디세요? 하면은 저롤 안해요 이럴 것 같은데요 술사 음, 와야겠다 음, 음, 음. 아, 술 사와야겠다. 아이, 맥주 하나 꺼내올까?